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요, 경북 경주에 있는 화산 쉐르빌 골프클럽에 왔어요. 여기는요, 굉장한 게 최대 전장이 230m 하세요. 230m, 그리고 100, 150m. 너무 길죠? 여성분들은 드라이버, 우드, 모든 클럽을 다 잡을 수 있고요. 남성분들은 7번 아이언 이하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번홀은요. 음, 65m 좀 무난한 홀로 시작을 해요 페어웨이는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게 시작을 합니다 티박스 상당히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티박스가 보통 파스리장에 한두배세배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 앞쪽에 보시면 그린 앞쪽으로 약간 아일랜드처럼 이렇게 그린이 되어 있고 해저드가 하나 있습니다 큰 해저드가 있어서 어, 이런 작은 파스리장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핸디캡을 준것 같아요 그린도 어, 그린 주변도 좀 깨끗해 보이죠그대로 음, 네. 괜찮은 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쉐르빌 골프 이용하실 때는요 원골 플레이가 기본이에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자, 기본을 이렇게 준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로컬룰은 준수를 하여 주셔야 돼요. 잠정구 안 되고요. OBT 워터 헤저티 드꼭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샷은 신중히 하되 이동은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린 엣지 및 그린 위에 카트를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자세 교정 행위 및 레슨 절대 안 됩니다 자내 볼이 만약에 다른 데로 가거나 다른 고객분들한테 피해가 될것 같다고 라 하면 볼이라고 큰 소리로 알려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다 아시죠? 그리 아, 이제 막 시즌이라서 이렇게 음. 관리를 시작을 하신 거 같네요. 최장거리 홀 나왔어요. 이번 을 아... 왜 남성분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다. 여기가 홀이 좁은 건 아닌데, 어... 평지로? 쭉 길게 뻗은 홀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반 정규 홀팝포홀에 비하면 조금 적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물이에요. 어, 파스리장 치고는 그래도 이렇게 긴호을보기드물잖아요 음. 파스리 치고는 굉장히 넓어요. 여성분들은 아무리 좌측 우측으로 봐도 몸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넓고요. 남성분들은 당연히 조금 타고 타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홀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깁니다. 좌측보다는, 좌측보다는 우측이 조금 탈 확률이 있어요. 상쪽이라서 흘러 내려올 확률도 있고, 좌측은 1번으로 있기 때문에 탈고하고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좌측보다는 우측으로 샷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거리는 230m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음. 그리고요, 지금 인도어 연습장은 좀 전장이 짧은데, 여기가 이제 없어지고, 지금 좌측에 보이는 저쪽 인도어 연습장이 없어지고, 곧 1년 정도 뒤에, 어, 2023년이겠죠? 그 시즌쯤에, 봄쯤에, 엄청 전장이 긴 새로운 인도어 연습장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전장이 아까 몇 미터라고 하셨지? 215. 250이라고 하셨나? 중간에 이렇게 해저지랑 오비지랑 네. 저 펑커가 있었어요. 우측이 내 생각에는 오비인 것 같아. 그린 어자 2번홀 여기는요 장점이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어말 <웃음> 돌리기 어. 음. 2번 2번홀 엣지는 그래도 좀 음. 깨끗한 편인데요 그린은 예 어. 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자 3번홀 3번홀 실 거리 80 내리막 65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 진짜 내리막 경사가 조금 있어요. 실 거리는 진짜 한80 정도 돼 보이고 뒤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65라고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치셔도 충분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진짜 뒤에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페어웨이는 <웃음> 좀 넓은 편이고 거리가 다양해서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코스 설계는 나름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해놓으신 것 같아요. 나무랑 이런 조경도 너무너무잘 되어 있고. 4번 홀이에요. 4번 홀은 75m 무 여기는 진짜 그냥 평범한 평지, 무난한 홀이에요. 어, 앞에 뻥뻥과 흙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건요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막 이제 시즌이라서 그린이라 이런 데를 관리를 이제 이사님 대표자님께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 가격 대비 3분 어, 이런 어웨의 관리가 아프지 않게 잘 되어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린 앞에는 벙커였어요 공사 중인 줄 알았는데 어, 그린 앞에 벙커가 있었어요 그린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어,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관리를 지금 시즌이라서 막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관리를 안하는 그런 파스리장이 아닙니다 자 5번 홀도 조금 긴 홀이 나왔어요 5번 홀은 150m고요 여기는 살짝 오르막 홀이에요 힙박스 앞쪽은 어, 그래도 좀 평지인데 중간부터, 세어의 중간부터 쭉 오르막으로 이제 그림까지 계속 오르막입니다 거리는 150이고, 남자분들은 9번 아이언 이하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성분들은 모든 클럽 다 사용 가능하세요. 좌측으로는, 음, 오르막 경사에서 좌측에는 벙커가 하나 또 있고요. 어, <웃음> 어려운 거는, 크게 어려운 거는 없어 보이는데, 이 홀도 코스가 설계상 이렇게 조금 타고사고를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헤더티가 이렇게 중간에 하나 있네요. 왜냐하면 같이 헤서 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훈련은 아닌데 어, 그래도 빠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나름 코스 그 설계도 이렇게 아, 핸디캡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오 번홀 그린도 아, 점점 진짜 좋아지긴 하네. 오 번홀. 엣지도 좀 깨끗해졌고요. 5번홀 그린도 상태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6번홀은 110m예요. 110m고. 어, 앞에 그 아까 5번홀에 있었던 해저들을 지나서 해저들을 넘겨야 돼요. 여기는 아예. 그 페어웨이 중간에 해저들을 아예 넘겨서 그린이. 전나 편에 있습니다. 어, 홀은 티 박스 기준으로 해저드까지 내리막이었다가 해저드를 또 넘겨서 그린까지는 또 오르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약간 핸디캡을 준 그런 코스 설계가 나는 되게 괜찮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파스리장이라고 해서 막 그냥 막 그린, 그냥 잔디, 막 이게 아니라 되게 나름 되게 신경을 쓰신 게 티가 나니까 너무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 요 거리는 역시 7번 홀이에요. 7번 홀은 80m. 내리막 65. 여긴 진짜 내리막 좀 경사가 많네요. 어? 여기는요. 와. 그림이 진짜 사악해요. <웃음> 그림이, 그림이 거의 벙커예요. 음. 음 정말 저런 요 여기는요. 7번 홀은 대학이니요 자, 어쨌든 내리막 경사가 상당히 심한 그런 내리막 홀이고요. 좌측에 해저드가 있어요. 코스 설계는 진짜 잘해놓으신 것 같아. 잔디랑 이런 코스 설계는 되게 잘해놓으셨어.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이제 손님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거리는 내리막 포함 65m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저도만 조심해서 그냥 치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긴 또 여성태, 50m. 여기도 물을 넘겨서 저 앞에 이렇게 무이쁘다 어, 여기는요, 진짜 좋은 게 야간 밤 10시 반까지 플레이가 가능해요. 라이트가, 자, 보세요. 짠!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밤 10시 반까지 이렇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파스리장인데 이렇게 라이트를 켜주는게 진짜 흔치 않거든요 이게 진짜 큰 장점인거 같고 가격이 진짜 착하고 드라이버도 치고 이렇게 야간까지 할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골프장인거 같습니다 90m예요. 실 거리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진짜 오르나게 좀 심한 그런 거리고요. 여기도 그냥 무난해요. 거리만 맞추면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 쪽에 차량을 조심하라고 써 있어요. 이마을 넘겨서 차량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거 조심, 탱크 조심.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저길 지나가는데 여기 해지는 노을이 너무 예뻐서 그린 쪽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르막이라서 티셔하는 데는 여기 팁박스에서는 저 그린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타고 사고, 혹시 모르 타고 사고도 좀조심 하셔야 될것 같아요. 두그 번을 그린고요 94세. 소소에요 소스. 소소.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더 좋은 파스리장 골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